정색이나 화이트가 없이 베이지, 톤온톤으로 코디하시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두운 베이지끼리 코디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키가 작다면 신발을 누드 컬러로 코디하시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? 네, 오늘의 컬러는 베이지입니다. 이 베이지는요,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클래식의 대명사인데요. 많은 해외 유명 브랜드나 한국의 고급 브랜드들도 이 베이지를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베이지는요, 모자나 가방, 신발, 액세서리에도 컬러 매칭이 쉬운 컬러인데요. 옅은 베이지는 이 피부 톤이 깨끗하지 못하시면 소화하기가 힘든 컬러입니다. 따라서 중년분이시라면 좀더 다크베이지나 다크브라운, 브라운 베이지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여태 이 다른 컬러들을 제가 프린트와 믹스 매치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. 이 베이지는 심플하게 코디하는 방법이 더 아름답기에 프린트와의 믹스 매치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코디하는 방법은요. 첫 번째는 톤온톤과의 코디, 즉 상하 동일한 코디고요. 두 번째는 화이트와의 코디, 세 번째는 블랙와의 코디, 네 번째는 믹스 매치, 다섯 번째는 포인트 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 베이지를 이용한 코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베이지는요 굉장히 기본 컬러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를 코디를 잘 하면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저희가 옷을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영상 중에서 기본 땜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검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안에서 베이지 컬러 그룹만 따로 떼서 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? 네, 첫 번째는 톤온톤 코디 방법입니다 이 베이지는요 다양한 톤이 있는데요 핑크 베이지가 있고 브라운 베이지, 그레이 베이지, 블루 베이지, 그린 베이지가 있습니다 코디시 배워야 할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이 사진은 마시모드 띠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인데요 이 브랜드의 옷들은 컬러 조합이 굉장히 아름답고 심플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홀터넥 미디 원피스의 피크드 컬러 브레이저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지는요 지적이고 우아하게 심플하게 코디하는 것이 더 아름다움을 볼수 있습니다 베이지가 안 어울리는 분들은 이 다크한 베이지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핑크 베이지인데요 숄더 패드 디테일의 박스 원피스로 코디를 했습니다 요즘 브랜드에서 이 티셔츠나 이 블레이저 브라우스에 빅 숄더를 표현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번 연도의 트렌드인 빅 숄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스 스타일이라 편해 보이시겠죠?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? 핏이 너무 풍성해서 요 마르신 분들은 더 말라 보이겠고요 통통하신 분들은 더 통통해 보이기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브라운 베이지인데요. 옆에 슬릿이 깊게 들어간 라운드 폴리 슬리블리스 디테일을 탑에 롤업된 와이드 팬츠와 브라운 샌들과의 코디입니다. 옆에 슬릿이 있어서 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A라인 셔츠, 베이지 원피스에 멜란지 베이지 스웨터를 어깨에 둘러서요. 더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. 이러한 스타일은요. 통통하신 분이나 키 작은 분은 신발을 저 사진처럼 저렇게 코디하지 마시고요. 키 작은 분들은 신발을 누드 컬러로 코디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네 화이트와의 코디 방법입니다. 이 베이지를 화이트와의 다양한 옷과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 두 번째는 벨테이드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고요. 세 번째는 와이드 플레어 팬츠. 네 번째는 이번 트렌드 컬러인 오렌지 백과 코디를 했습니다.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요. 셔츠와의 코디 방법인데요. 다섯 번째 H라인 브라운 베이지 모델 스커트와 화이트 셔츠와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. 네 계속되는 화이트와의 코디 방법입니다. 화이트 린넨 셔츠와 브라운 베이지 스트레이트 팬츠와 코디를 첫 번째로 했고요. 두 번째는 라운드 티셔츠와 쇼팬츠와의 코디고요. 세 번째는 롤업된 미들라이즈 팬츠와의 코디 방법입니다. 네 번째는 화이트 티셔츠에 세틴 베이지 미디 스커트에 핑크백과 그린 샌드누과 코디를 좀 했습니다. 네, 베이지와 블랙과의 코디 방법입니다. 이 베이지는요. 블랙과의 코디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롱 베스트와 블랙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, 블랙 클러치백을 코디하였습니다. 롱 베스트가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날씬해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블랙 라운드 티셔츠에 큐로 팬츠, 통급 샌들과 코디를 했고요.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롱 목걸이와 코디를 했습니다. 참고로 요 중년분들은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리셔서 목주름을 커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 베이지 코디에 슬릿이 있는 하이웨스트 스키니 팬츠와 이 신발을 덮는 기장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키 작은 분들은 이분처럼 신발을 덮는 기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나를 잡아서요, 제가 키 작은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코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퍼프 소매의 블라우스, H라운 핑크 베이지 스커트와의 코디인데요. 이분은 키가 작은 분이실 것 같습니다. 사진이 신발이 보이지는 않지만요, 만약 우리가 키가 작다면 신발을 누드 컬러로 코디하시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. 다섯 번째는요, 블랙 원피스에 롱 코트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신발은 블랙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마지막이겠죠 브이넥 블랙 티셔츠에 베이지 와이드 팬츠와 편안하고 세련되게 세트로 코디를 했습니다 네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사진들은요 화이트와 정장 분위기로 연출한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옷들은 요이 블레이저를 걸치게 되면 옷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 자신을 한 단계 업 시키시는데 블레이저가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들은요 단품끼리 화이트와 믹스 매치해서 코디를 했는데요 이세 번째 경우에는 이 핑크 베이지처럼 맨 처음에 구매하실 때 세트로 구매하시면 나중에 중요한 자리와 초대 받으실 때한 벌로 입으시면 우아하게 나 자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화이트 셔츠와 배색이 들어간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플리치 스커트에 그 컬러 배색이 세로로 들어가 있어서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는 요이 베이지 컬러끼리의 코디 방법인데요 이 검정색이나 화이트가 없이 베이지 톤온톤으로 코디하시면 요더 아름답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년분들은 요 우아하게 베이지를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어두운 베이지끼리 코디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, 이번에는 버건디와 그레이와의 믹스 매치입니다. 이 베이지는 요 버건디나 그레이와도 코디가 잘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번 영상 중에 레드에서 레드와 베이지와의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은 버건디와 더 우아하게 지적인 코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첫 번째보다는 요이두 번째 핑크 베이지와 버건디가 더잘 어울립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는 요 그레이와의 코디인데요. 톤인톤 톤 코디 방법입니다. 이 톤인톤이란 채도를 맞춘 코디 방법인데요. 톤인톤 톤 코디를 자유롭게 믹스 매치하시면 더 세련된 패션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톤인톤 톤 코디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요. 저희 영상 중에 컬러 매치와 컬러 매치 완벽 정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계속되는 믹스 매치 코디 방법입니다. 마찬가지로 톤온톤 톤 코디 방법인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블루와 베이지와의 코디 방법이고요. 세 번째는 핑크 베이지와 그린과의 코디 네 번째는 그레이와의 코디 방법입니다. 참고하셔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 포인트 백과의 코디 방법인데요. 이 베이지는요. 브라운과 블랙과 오렌지 백으로 코디하시면 되겠고요. 참고로 화이트 백도 괜찮고요. 또한 베이지 백으로도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베이지를 이용한 코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조를 하셔서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